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안문숙 나의 뇌사 판정 미슬롯때 젊은 시절 등록해주세요. 전국재폐에서 안문숙이님과 함께의 출연 구충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이날 안문숙은 자기소개를 해달라는 MC들 요청에 2년 가까이 모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 같지 않은 모습만 보여줘서 너무 힘들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이번에 참았던 것을 풀어보려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한편 알문숙은 JTBC 예능 프로그램님과 함께 의해서 아나운서 김범수와 가상 부부로 출연해 달달한 가상 신혼 생활을 했었는데요.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이어 안문숙은 박혜미에게 나 건들지 마라.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한 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한 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둘러봤더니 너밖에 없다고 덧붙여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등록해주세요. 한편 배우 안문숙의 미슬롯데 시절 모습이 새삼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안문숙 과거 사진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게재됐습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사진에는 지난 1981년 미슬롯데 선발대회에 참가한 안문숙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안문숙은 뚜렷한 이목구비와 동그란 얼굴을 험구리고 환한 미소로 상큼한 미모를 뽐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한편 당시 안문숙은 5,000대 1 경쟁률을 뚫고 미스롯대로 선발돼 관심을 받았었죠.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안문숙이 화제인 가운데 과거 그의 고백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안문숙은 지난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신동엽 김병만의 개고쟁이 이른 토크쇼 신이 인터뷰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등록해주세요. 당시 방송에서 안문숙은 어머니를 따가 병원에 갔다가 뇌의 이상을 발견했다며 뇌사 판정을 받고 나니 별 생각이 다 들더라. 등록해주세요. 영화필름처럼 삶이 지나가면서 내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이어 안문숙은 뇌사 판정을 받고 난 이후로는 어느 것 하나 놓지 않고 다 끌어안았던 것들을 하나 둘 놓고 편하게 지내게 됐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